한지민의 브이로그. 아니야? 맞아요. 비하인드. 브이인가 비하인드. 비하인드 한지민의 비하인드 브이로그. 이로그 브이로그. 브이로그. 어떻게 이로그브이 우리 앞에 조명도 있어가지고 아, 어, 그러네 그런가? 네저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케이크, 케좀찍어케글 그 하나하나 더 읽어봐야 돼이 잘하는데... 넷플릭스의 백필이 어, 저의 굉장히 내추럴한 모습을 보니 네. 많이 시청해주세요 라라라라 <웃음> <웃음> 제가 열어보겠습니다. 콤빡싱이두릉 짜잔! 짐봄 여신이 가여신 다시 예. 너무 잘 만들었지? 어떡해, 귀여워. <웃음> 네. 근데 한개더 있어. 귀여워. 오늘 내 생일인가요? 추석이라 뭐, 그런가요오이게 네, 네, 네 <comm plate> 어, 어, 뭐예요? 어, 이거 약간 디퓨 w i 봐 대박 이디테일어할 거야? 천사 언니 오늘도 열심히 볼드인트 촬영을 하며 즐겁게 와. 일하고 있습니다. 이제 메이크업 어, 뭘 바꾸시는 거죠 원장님? 피부에 맑음을 더하고 있어요. 맑음. <웃음> 오늘 날씨가 맑은데 맑음을 더하실 건가요? 네. 음. 날씨에 맞게. 음. 오늘 컨셉은? 오늘 컨셉은? 가을. 꽃보다 아름다워. <웃음> 지난번에도 꽃보다 아름다워 했잖아요. 아름다워. 꽃보다 더 아름다워. 손을 출연하고 저쪽으로 가버렸 됐다. 아, 됐다. <웃음> 우리 거기서 과자 하나 먹어볼까? 네. 나 지민치. 지민치야 아니 지, 지민치. 지, 지민치 지, 지민치가 뭐하던데? 다갈고. 근데 다이 안에 땅이 들어있지 오 모두가 반한 오? 배우 지민치 뭐야 두근거린 감사한 사랑스러운쑥스러 <웃음> 너무 귀엽다 이런 거 어디서 이걸 할 수가 있어 어 얘들아 같이 먹자 초콜릿 어이 어, 색깔 되게 다양해 먹어 일하려면 먹어야 돼 한정아 무슨 색깔? 색깔? 아, 정말 하얀 색깔 이렇게 나다어 아, 요거트 맛이에요? 감사합니다 너무 아,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스트로베리 요거 r r y you go. What's it? I don't know. I 아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맛있어 w I d o 어 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한지민길 우리 아버는 늘 꼴인 한지민길 자랑스러운 우리 누주 예. 그거 안두고 걸릴 수가 없었그 보니까. 오! 다른 거야! 아. 얘들아 무슨 데 네, 그런 거아 이건 사탕. 아, 어, 다른 것도 궁금해진다 <웃음> 근데 그럼? 따로 뜯어보자, 그럼. 지민치. 어? 이거 어, 다른 거 같기도 하고. 오! 달라. 아, 이 아, 아, 아, 진짜. 예, 드세요. 어, 죄송합니 얘들아, 이거 빨리 조금 더 바르고. 어. 어. 어. 아, 오, 열번째 아, 촬영이죠. 골든드라 골 10번째 촬영인데. 오, 어, 다른 거. 나 이거 좋아. 가장 <웃음> 좋 초콜릿. 무슨 뽑기 하는 것 같다. 아, 감사합니다. 먹자, 먹자. 맛있겠다. 아, <웃음> 허니보다 달콤한 집늄. 골든듀의내비니 우와, 진짜 잘 먹었다. 꿀 집늄. 꿀 집늄. 뭐야? 두분다 이거 아니야 맞아 맞아. 맞아. 아, 그래서 맞다. 이렇게 하는 거 추천 말더라고. 아. 맛있어요. 다음은 갈아입고게요. 네. 또. 너무 거 맛있지? 네, 너무 맛있어요. 아, <웃음> 또 갈아.